오지 마세요 와이 교재들 진짜 어, 한 시간만 근데 한 명의 칠입니다 한 명의 칠 저희는 오늘 이제 떠납니다 카이로로 택시가 왔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Thank, Than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e Bye. e Bye. Bye. b Bye. Bye. Bye. Bye. b y 그리고 자리는 그렇게 다리를 펼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좋다 시야가 넓다 그리고 뭔가 TV 같은 것도 있습니다 뒤로도 네, 확챙히지네요 이게 이제 오늘 밤 12시 반에 출발해서 내일 아침 9시에 도착 두당 440 파운드입니다. 앙, 앙, 앙. 이것은, 앙, 앙. 물을 다 있네. 그 다음에, 촉구. 저희는 이 택시 갑니다. 차로 3분 거리 40파운드의 거리에 습니다 Tahrir Street Tahrir Square Hotel Tahrir Street? Square y e s r e Square y e s Yes, I know street? You tell me for Street Name Street Talat Harb Merit b a s h a Merit b a s h a Ah A U-turn Here Goes okay. a U-turn here okay. Why is h e r e Why? n o t change t h huh? a 와 체인지 없다고 지금 오후 안줍니다 아 짱나 예 지금 어 가이로 시내에 도착을 했고 호스텔에 잠시 짐을 풀고 지금 11시인데 오전 11시 입니다 체크인 12시라서 어,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코샤리 예.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메뉴는 하나입니다 코샤리 하나 소스. 스파시. 스파시. 스 스파시. 스파시. 스시스시스 스파시. 스 스파시. 스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렇게 보시면 안에 스파게티 면 같은 거랑 이렇게 밥이랑 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요. 예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스 스몰, 남자도 스몰를 시켜도 네,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갑니다. 걸어서 1분 거리 에어브드 파스에 네, 이런가게 가요 나은에 갑자기 도시가 나오네요 도시가 어 여기서 선물 써도 될것 같은 어떤 많네, 굉장히 많네요 현지인들이 아주 그냥 무단횡단의 천국입니다 지금 뭐 완전히 무슨 빨간불인데 막 건너요 그냥 막. 들이 밀어. 가라 가라. 서라 서라. 저는 지금 이제 피라미드를 보러 나가는 길입니다. 오후 1시 반. 피라미드를 보러 갑니다. ATM 가르쳐준다고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짜로 가르쳐 주겠죠? 돈안 받겠죠? 어 멀리 가는데? 이상한데? 어 역시나 물건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사라고 했어요. 한국 친구들 많다고. 어 일단은 ATM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버가 안 잡혀 안 돼. 뭐가 잘안 돼가지고 지금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결국 1 0 0쪽으 갑니다. 흥정 실패. <웃음> 우버는 90, 택시는 100. 옆에 나의 강입니다 내려서 사진 찍고 가도 괜찮다는데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아리 타워 아우 타워 바이바이 땡큐 뭐뭐 I must to drop you outside here in Mexico. I come inside here. I have to make 20. 20을 더 달라네요. 20을. 사기꾼 천지네. 그래. 이까지 더 올라왔는 거. 바이. 오지 마세요. 뭐. 거지같으니까 아주 그냥. 4시까지밖에 안하는데 5시 가고. 4시까지 합니다. 5시 가고. 전에 3시였어요. 1시간밖에 못 보네요. 와, 이 거즈어도 삐끗. 그래. 이제 하나가 요만합니다. 뒤에 가이드 보이죠? 계속 쫓아옵니다. 쫓아오네, 계속. 왜 쫓아오겠노? 그냥 쫓아와요 그냥 무시해야 돼, 일단. 음 낙타도 있고, 그, 집요하게, 따라오는 거를 집하게 무시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요 밑에는 쓰레기장이 됐네요. 음, 버리지 마세요. <목소리> 아, 뭐 생가세요 일단 생감대요. 줄기차게. 알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심각하진 않다 내. 결정적으로 생가세요. <웃음> 아니 우리가 못 떼게 하나? 나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못 떼게 해서 못 떼게 최대야. 응, 내가 뻥 쏘주고 하니까 계속 와요. 그냥 싫으면 시름... 너 <목소리> 갑니다 이제 스핑크스만 보고. <목소리> 저기서 이렇게 사이길로 와야. 스핑크스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면 그냥 뭐 동그란 어, 버섯 어, 초코송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것이 이제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스핑크스가 되겠죠 어디로 들어가야 되노? 이렇게 예,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사람아 바글바글 거린어 음. 여기 출근합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마 짜증나게 하네. 야, 우리 집 스핑크스를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웃음> 3시 55분, 5분 남았는데 아닌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스핑크스를 봐야 돼. 우리가 스핑크스를 봐야 되 되는데. 아우, 줄을 서네. 이런 식으로 줄을 서네요. 스핑크스, 스핑크스 완전히 그냥 인기, 인기 절정인데. 이제 들 수법이 일단 처음에 1번 티켓을 보여달랍니다. 티켓을 이제 보여주면 티켓을 들고 간다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데리고 가요. 티켓을 들고 있다. 얘한테 안 보여줄 거다. 나는 간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 입구에서만 이상. 티켓 사면 끝. 아까 우리가 못 들어왔던데. 그리고 들어왔네요 일단. 그리고 관리자인 척하고그렇죠 아, 관리자인 척해요새개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다 일단 왔어요, 스피커스. 여러분 지금 스피커스가 피라미드를 업고 있습니다. 어, 저희 나라 말로 면 어부바를 한다는 거죠. 올라오지 마라는데 막 올라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나가라네요. 나가랍니다. 가자. 자, 저희도 갑니다. 우리는 이집트 피라미드도 보고서 핑크스도 보고 나무 왔어요. <웃음> 뭐한 시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눈물 날것 같아. 아, 또 거짓말하는 거시죠 <웃음> 와, 나는 진실, 진실 됐다, 다 길이 아니라니까. <웃음> 오, 오. <우와, 웃음> <어떡해. 웃음> 경찰의 사람 편에 피라미드가 보이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저희는 집에 갑니다. 총평 너무 좋았다.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오자 음. 조금 한2 시쯤에 오시면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며칠이냐면 10월 28일이에요. 예. 한 요정도 시기에 2시 넘어서 오시면 시원하고 좋다. 한한두시간 보면 볼수 있다. 이제 출구 쪽에 이렇게 싹다 보이는 데가 있네요. 이렇게. 개가 네마리가 있네요. 아주 그냥. 명당에서 그냥 렛츠 게리 타고 있네요. 이리 버스가? 이리 다 여자들 앞에 타고 여, 남자들 뒤에 탄댔자. 우와. 여러분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이 아말 사려구나. 고양이도 있네. 우와. 입구에서 기차 스테이션까지 30 파운드 불렀는데 저희가 3 파운드 버스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7? 3? 3가 n t h r 한 명에 칠입니다. 한 명에 칠. 네 지금 안레스담벨르피입니다 Goodbye, bye bye, thank you. 내립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노란 버스를 타시면 아, 이제 우리가 스테이션 어디고? 아니야 아 메트로입니다 메트로 valeur g a ترى ترى ترى